이제 홈 탭에서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제목 및 내용을 하시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 나, 가, 라를 쓰시고 시프트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면 제대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이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고 글자를 적어보겠습니다. 감만히 봐라.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글머리 기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줄이 맞아지지 않죠. 이럴 때는 상단에 보시면 보기 탭에 문금자가 있습니다. 문금자를 체크해 주시면 삼각형 모양 두 개가 보이죠. 아래쪽에 삼각형을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 주시면 정확하게 같은 줄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엔터 쳐서 s h i f 엔터 치면 계속해서 줄에 맞게 입력이 됩니다.